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골프 역사상 최초의 제일 브레이크 기술. 마침내 더 치밀하고 정교해진 제일 브레이크 기술로 넘볼 수 없는 비거리에 경이로운 관용성을 더했다. 다시 세상을 뒤어들 압도적 드라이버의 탄생. 로그 from Callaway, the number one driver in golf.